초장 찍어 먹으면 되고요. 아니면 회무침처럼 해 드시면.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어, 지난번 제가 울산에 있는 남창 오일장에 가서 아주 특이한 걸 어,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맛있... 네? 바로 맛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맛있어요. 그냥 썰어서 먹어요 썰어서 초장 찍어 먹으면 되고요. 아니면 회무침처럼 해 드시면 되고. 음, 그래요? 네. 이건 얼마예요? 나는요. 나는요? 아 겁난데, 비주얼은? 비주얼은 안 겁난데 <웃음> 먹어보면 맛있어요. 그래요? 식감이 좋아요. 식감이 그 사그락사그락한 느낌. 음. 그 저기 저기 삶은 게있요 그래요? 네. 이렇게 생겨서. 예. 원래 저기 살아 있을 때는 이만큼 커요. 음. 아 이게 삶은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제가 군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이제 군소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 체계를 보면 군소목, 군속과 군소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개요를 좀 보게 되면은 길이는 11cm에서 40cm까지 굉장히 크게 자라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통 이제 해조류 사이에 서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라색즙을 분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을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진을 조금 이제 클릭해서 보면은 렇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좀 동영상이 좀 있나 해서 좀 찾아봤더니 예전에 MBC에서 다큐멘터리처럼 방영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엄청 일종의 컸어요. 일종의 저는 저게 있죠. 맨날 잘 자란 것만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없는 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삶아서 이제 크기가 거 이제 거 저렇게 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마리에 만원 주고 샀는데 요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저렴한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요 조금 된게 이제 만 원이니까요. 근데 이걸 다시 봐도 비주얼이 아 정감이 가지 않고요 살짝 그, 그 냄새가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는 아니고 좀 잃게 하는 그런 냄새가 좀 나요 그렇다고 해서 상한 건 아니고 좀좀 좀 그래요 지금 좀 처음 맞는 냄새 예, 네, 이런게 있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 달팽이 모양 그대로 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징그럽기는 하죠 통으로 삶았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씻어 왔는데 검댕이가 계속 묻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저 상태로 그냥 썰어서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저런 것들을 조금 닦아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어느정도 그냥 닦아내고 한번 그냥 썰어서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썰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안으로 갈랐는데 싹싹 하는 소리가 나고 내장이 그대로 있어요 그 어영차 받아보면 내장을 타게 제거했는데 여기는 내장이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장에는 독이 있다고 해가지고 요거 안에 있는거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 내장만 제거한다고 하고 앞부분은 제가 알고는 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하여튼 뭐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다 제거를 했습니다 특이하게 생긴 맛 같은 것도 있고요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위에 이렇게 막같이 생긴 게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살들이 조금 있는데 일단 처음 먹는 거라서 조금 이상해 보이는 건다 잘라냈습니다. 네, 느낌은 어떤 그 해삼이나 전복같이 단단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 소라 있죠. 네, 소라나 골뱅이 같은 거 써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초장에 찍어먹어보라고 했으니까 초장에 예, 찍어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쫄깃쫄깃한데 아삭아삭 서걱서걱거려요. 참 특이한 그런 식감이에요. 어, 다른 데서 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식감입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다른 유튜버들이 리뷰한 영상 보면 못먹겠다 뭐 냄새난다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먹을만해요 근데 특이의 맛이 있어요 뒤에 남는 그 여운이 좀 있거든요 약간 쓴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쓴맛이 왜 날까 생각을 해서 혹시 겉에 이제 검은 이제 그거 아닌가 해서 이제 살만 좀 발라서 먹어봤는데 요 살만 먹었을 때는 그 쓴맛이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쓴맛은 이제 겉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제뭐 뭐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제 음, 그냥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계속 만져도 이렇게 검댕이가 나와요. 게 닦아보면은 이 휴지에 계속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되는건지 안, 먹으면 안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라색 그 이제 독이 들어있는 그런게 살짝 묻은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영상같은거 보면 다 이렇게 새카맣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믿고 그냥 먹어봤습니다 네, 참이 식감이 서걱서걱 탱글탱글 특별한 그런 맛은 맞아, 맞아, 맞아. 많이 맞아, 있진 맞아, 맞아. 않아요. 평좀 해줘 봐. 이게 무슨 음, 사각 사각 사각한 느낌. 응. 음. 아니, 아니, 아니. 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씹히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데 쫄깃하면서 당신 말대로 지금 사각 사각 사각 사각, 사각, 사각. 소리가 나거든? 뭔가 궁금하다 그래 약간 소라, 소라 느낌이 나는데 소라처럼 그렇게 진하고 그런 맛이 아니라 그러는 건아니에 응. 어, 근데 진짜 꽃이 썩. 슈야, 이 식전 신짜다. 이게 겉에 이게 검정색이? 아, 어, 검정색 여기서 뭐가 나오는 진액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제거가 안 돼서 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끝, 끝에 맛있어. 응, 씁쓸해. 이거로 그때 우리 뭐해 먹었지? 근데 식감이나 이런 건 재밌어. 근데 너무 이제 흉물스러우니까. 이건 날개. 이거를 굽거나 튀기면 맛이 어떨까? 별로 것 같아? 이거를 바삭하게 구워보면 어떨까? 네, 일단 에어프라이에다가 이제 구웠어요. 지금 아까 허연 거는 제가 한번 최대한 닦아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오븐에다가 한 180도로 해서 이제 10분, 10분, 한 20분 정도 어, 익혔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그릴로 어, 구워볼 거고요. 이것도 동일한 시간 이제 그릴로만 이제 구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구요 엄청 바삭바삭해 졌어요 그릴에 있는 것도 어 완전 딱딱해 질 정도로 바삭해서 과자처럼 됐다고 보시면 되요 자 요게 이제 그 식감이나 맛은 괜찮은데 그 향이 있었잖아요 그향 해초를 먹고 자라는 그 군소들이기 때문에 그 해초의 그향 그니까 해초를 먹고 자라는 그 물고기들도 그 내장에서 나는 냄새들이죠 뭐 독가시처라던가 뭐뱅에동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냄새가 그래요 다시마티각 냄새 혹시 아시나요 이제 그 냄새가 납니다 확실히 해초 먹고 사는 애들이라 이제 그런 냄새가 그래서 그 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좀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구우니까 이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아 요거 이제 군소를 꼭 먹어야 하는 그런 음,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냥 삶은 거 그대로 이제 썰어서 먹는 그냥 고전적으로 계속해서 먹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식감도 괜찮고 하는데 일부러 찾아서 먹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가 직접 구입해서 먹는 마지막 군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